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02회 복귀 방송입니다. 어, 1002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월요일 날 대분류 특이 패턴을 올렸고요. 화요일 날은 로또 용지 분석. 수요일날 관심그룹 1, 목요일날 관심그룹 2, 금요일날 2월수 이렇게 올려드렸죠? 어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1002회 대분류 복귀입니다. 어 1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하나만 나왔어요. 15, 2월수로 하나가 나왔죠? 어, 그리고 이 그룹에서는 25, 또 35, 어, 33, 38, 45 이렇게 다섯 어, 개가 나왔습니다. 어, 3그룹에서는 17, 2중복에서 17이 나왔어요. 어이 그룹의 2중복과3중복이 어, 필출할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 잘 살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두 개가 나왔네요. 25하고 35하고 두 개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 그룹에 좀 몰렸죠? 다섯 수가 나왔어요. 어, 모두 다 필터 범위는 성공을 했습니다. 1에서 5 필터 범위는 다 찍혔죠? 다음은 특이 패턴 복귀입니다 어, 여기 퐁당 퐁당 11 연속을 왔어요. 어, 대상 수가 다섯 순화됐었죠. 어, 이것이 어, 모두 다 이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38이 나와서 어, 상황이 종료됐어요. 어, 14, 38 중에서도 여기 3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특이 패턴 다음 회차에는 이제 또 다른 걸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어, 화요일날 올려드린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어, 첫 번째는 7좌측 대각선이었는데요. 여기 25, 31, 37, 43이 어, 10연멸 중이죠. 이래서부터 어,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10연멸이라 여기가 필출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따라서 7좌측 대각선은 필출 갈 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25가 나왔습니다. 25가 나왔어요. 자, 다음은 루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7 좌측 대각선에서 안 보이면 1 우측 대각선을 살펴보세요 하고 올려드린 거죠. 그런데 여기는 17, 25. 어, 33 이렇게 세 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세 번째입니다. 23, 26, 30, 33, 37, 40이 여섯 수가 아, 1에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9연멸 중이라서 아,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여기서는 아, 33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29, 30, 31, 36, 37, 38이 유견멸 타이 기록이에요.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유견멸이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유견멸 중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필출할, 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여기가 필출이면 여기도 이아욱 칸도 필출이 될 텐데요. 이아욱 칸은 어, 3연멸 중이었었죠. 어, 여기 6수에서는 38이 나왔고요. 요 아홉 칸에서는 38하고 어, 여기 45하고 이렇게 두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기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어, 59와 79 주변수인데요. 어, 여기가 딸랑 보너스 볼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15 보너스 볼 하나 나왔죠. 그래서 어, 이번 주에도 또 어, 여기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 불주변수는요. 자, 다음은, 어, 불주변수입니다.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죠. 어, 여기서는 25, 33, 어, 38, 45, 이렇게 4개나 나왔네요. 4개. 어, 이 불주변수는 필터 범위가 1에서 4죠. 1에서 4. 가끔, 아주 가끔 다섯 개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예요. 자, 다음은 어, 관심 그룹입니다. 관심 그룹 어, 두 개를 올려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위에 그룹에서는 25가 출했고요. 어, 두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 불 15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어, 목요일날 올려드린 관심 그룹입니다. 여긴는세 그룹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첫 번째 그룹에서는 35가 나왔고요. 어, 두 번째 그룹에서는 25하고 35하고 2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서는 보너스 볼 15하고 어, 35를렇 출했습니다. 네, 관심 그룹도 모두 다다 다 출했네요. 음, 자 다음은 어, 여기 45까지 나왔네요. 여기 세 개가 나왔죠? 어, 다음은 금요일날 올려드린 2월수입니다. 2월수에서는 어, 15 보너스볼 하나만 나왔어요. 어, 지난 해차가그 필터를 하면서 많이 좀 헷갈렸는데 어, 결과는 아주 상당히 좋았네요. 어, 거의 어, 완벽하게 적중을 했죠. 어, 다 적중을 했습니다. 어, 아주 저도 그 어, 필터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흔들렸어요. 왜냐면 하 필터를 하면 또 다른 번호가 나오고 다른 번호가 나오고 해서 혹시 이 자료가 제가 올린 자료가 적중을 안 해서 오류가 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피해를 드리는 건 아닌가 내심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했네요. 자, 다음은 어, 필출 3수크롭 복귀입니다. 어, 우선 라인님 자료입니다. 어, 라인님께서는 어, 7, 25, 36, 어, 세수를 올려주셨는데요. 어, 여기서는 25가 출했습니다. 25가 출했어요. 어, 라인님 자료가 상당히 적중률이 높죠. 그런데, 어, 최근, 어, 갑자기, 어, 좀, 어, 그, 네, 뭐야, 어, 무출이 좀몇주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이런 말씀도 이렇게 써놓고 그러셨는데요. 다시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출을 를 멋지게 했네요. 29요. 자, 이번 주에도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제가 올려드린 자리입니다. 어, 두 군데 올렸는데요. 어, 이거 올릴 때 필터를, 필터를 해서 그 결과를 결과를 보니까 여기 올린 거 하고 약간 헷갈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어, 처음에 올리기를 25, 27, 29로 올려드렸어요. 20번째 홀수 번호가 장기 부출 중이라서 어, 여기서 출할 거로 보고 20으로 25, 27, 29로 올렸습니다. 20번째 홀수에서 뽑은 거예요. 근데 필터를 하니까 어, 그 20번째가 점멸인 그룹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수정을 갑자기 한 겁니다. 이거는 그대로 두고 혹시 여기서 이게 전 20번대가 전멸을 해서요. 무출이라고 하면 여기 35, 36 어, 여기를 좀 살펴보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35, 36을요. 어, 그랬는데 어, 두 개가 다 나왔습니다. 20번대도 25가 나왔고요. 또 여기 추가로 두수중한수 올려드린 것도 나오고 이렇게 다행히 다 나왔습니다. 우리 그 구독자님들 또는 여기 회원들한테 가능하면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도움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만 은뭐 자료가 오류가 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오류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이렇게 나와줘서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은 어그 어, 필출 삼수 그룹 어, 헌터 연구실에 올린 자료입니다. 어, 제 연구실에 올리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어, 이렇게 올렸습니다. 13 15 18 20. 처음에 올리기는 여기 원본이 여기 있죠. 7 13 15 18 20인데 여기서 처음에는 7하고 18하고 20. 7 18 20으로 올렸어요. 어, 그런데 어, 필터를 해봤더니 어, 요 13, 15가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각 조합에 들어있는 조합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무시할 수가 없구나 해서 어,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7은 오히려 필터를 해봤더니 7은 어, 들어있는 조합이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13, 15, 18, 20 여기는 원래는 어, 필출 3수 크롬인데 3수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 이거 필터를 맞춘 시간이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뭐더 이상 세수를 줄일 수가 없어서 여기 양해 말씀을 올렸죠. 어, 어, 뭐냐면 벌써 금요일 밤이라 시간이 없어서 이번 주만 네수로 정정해서 올리니 양해 바랍니다 하고 어, 여기 분명히 한수 이상은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써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수정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기 15가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002회 복귀 방송을 어, 모두 마쳤습니다. 어, 이건 이제 내일서부터는 1003회 자료를 이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